안녕하세요 반스코리아 안대근 입니다 오늘은 반스의 새로운 스케이트 슈즈 울트라 레인지 프로의 웨어 테스트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신발을 처음 봤을 때컵소리여서 무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 매우 가볍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쪽에 통풍을 위해 처리된 메쉬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기존에 신던 반스보다는 좀 확실히 가볍고 그립감도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통풍구가 여기 한국에설치되 있는데 안쪽에 여기 통해서 지금 땀 같은 게다 배출되고 있어서 지금또 땀이 양말에 안 적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던 반스에 비해서 되게 꽉 조이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다 보니까 좀제 발에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일반 운동화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반스는 뭔가 다 얇았던 느낌인데 이거는 딱 봤을 때 그냥 뒤부터가 뭔가 딱 잡아줄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뭔가 헐렁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플립할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스냅 먹여도 딱히 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거부감 들었었는데, 직접 보니까 더 이쁘네요. 신발 딱 처음 신었을 때, 어 거부감 없이 원래 신던 신발보다 더 편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그 아웃솔이 보드에 되게 착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예전에 타던 것보다 좀더 찰져진 것 같아요 반, 예전 반스는 좀 무거운 느낌인데 발도 착착 나가고 잘 붙어요 강력 추천